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 토금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고 있는 황우라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TF에서 2차 아,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기자회견은 어, 이름 이미 언론에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 기자회견에도 실명을 기재했습니다만은 이른바 김정어 김기현 의원의 부동산 관련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진 김정어 씨와 관련된 모중의 커넥션, 특혜 의혹 어, 이런 데 대한 어,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어,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 오른쪽부터 양희원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선호 울산 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 이제 기자회견 준비된 시에 낭독하고 어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이 옆에서 백브리핑으로 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김견 후보는 측근 김정곤 씨의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해명하라. 김기현 후보의 교회 교우라던 김종권 씨의 김기현 재산관리자서를 해명하라. 김종권 씨가 조합장인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10개월 만에 초스피드 승인 특혜 의혹 해명하라. 김기현 측근들의 강동능력 불법대출 특혜 의혹 해명하라. 김기현 후보는 자신의 측근인 김정곤 씨가 조합장로 되어 있는 울주군 삼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울산시장으로서 특기를 준 것은 없는지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가 교회, 교무라고 해명하던, 해명한 김정곤 씨는 휘어진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구수이 토지의 원래 소유주였습니다. 김정권 씨는 구수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바로 다음 날 김기현 의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부동산 매매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정권 씨가 김기현 후보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권 씨와 김기현 후보의 오랜 부동산 인연의 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점으로 재임할 때 승인해 주었던 울주군 삼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김종권 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김경 후보는 자신의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김종권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울주군 삼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승인으로 보답한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김경 후보의 측근인 김종권 씨는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우주군 3국민에 소재한 토지 1,903평을 평당 약 32만원, 총 6억원 가량에 매입합니다. 사전에 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의나 확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인허, 인허, 인허가권자의 도움을 확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땅을 급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네, 김정문 씨는 토지 및 2개월 뒤인 2015년 9월 8일에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으로 지정 제한서를 울주군에 접수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사유로 한달 뒤에 신청서를 다시 회수하고 2016년 3월 31일 다시 지정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울주군은 지정 제한서가 제출된 지 2개월이 지난 2016년 5월 30일에 김정은 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수용 통보를 합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난 2016년 9월 5일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일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3월 22일에는 김정은 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해줍니다. 2017년, 2017년은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울산시 도시개발사업의 실질적 승인권자인 김기현 후보가 없었더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10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후 김정은 씨는 평당 32만원에 구입한 이 토지의 일부를 잔여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평당 40만원 저가로 매도합니다 현재 울산 도시개발구역 주택지는 약 350만원에 거래됩니다. 인근 언양 송대지구 환지매매 호강한 보더라도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습니다. 김정곤 씨 소유의 토지는 간보유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배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며 세금 탈루 의혹까지 의심됩니다. 김정곤 씨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뿐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22일 사업 시행 지정 및 조합 설립 인가한달후 울산 북구 강동농협에서 담보도 없이 3억 5천만 원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강동농협에서 김 땡곤이라는 사람이 기업시설 자금으로 울중한동농협에서 3억 5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국 중앙 감사에 이 대출이 시설 자금 한도 미산정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은행에 담보도 제출하지 않고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금리 기업 시설 자금으로 빌려간 것에 대해 강동농협은 국회 요구에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강동농협은 김기현 후보 측근 비리와도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2016년 김기현 울산시장 재임 시절 김기현 후보 비서실장의 친형 등 4명이 강동농협에서 32억 원의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공매로 42억 원가량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소규모 농협인 강동농협이 1년 뒤에 해당 토지를 2배나 비싼 85억 원에 다시 사들입니다. 강동농협의 수상한 토지 매입 사건에 대해 이권 개입이 의심되는 대목이고 그 배후에 김기현 후보가 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울산 지역에서는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울산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사건을 고발하였지만 고발인 조사만 이루어졌으면 아직 피고그램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궁금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울산 지역 내에서 부동산 투기 토건 토착비리로 유명세를 떨치며 들려오는 무성한 소문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지역주민들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지금은 국민 전체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곤 재산관리자설에 대해 해명하고 김정곤 씨와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동산 투기 토건 토착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당대표 선거에 임하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 김기현 의원 땅 투기 및 토착 토금 비리 의혹 진상조사 TF 1동 네, 감사합니다